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이야기로 살아보니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더라 또는 부재로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까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흔히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또 돈, 즉 자본금이 있어야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비밀 언덕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발판으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종잣돈이 없으면 뭔가를 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꼭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된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기에 또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런말미 아마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이나 사회성을하는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생 경험과 직장생활, 해외생활, 그리고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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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보다는 산 경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자본금 없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도 많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책에서는 빚부터 없애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돈에 대한 공부를 하라 최대한 아껴라 또는 돈을 냉철하게 다루어라 등갖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책마다 유튜버 마다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나 특히 외국 서적을 번역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의 방법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서적은 우리나라와 특히 실제 우리 생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 경험하고 겪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빚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 임대를 준 건물주가 저에게 해준 말로서 저는 사업을 하는 동안 이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분은 저보다도 10살 정도 위인 여성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역설적인 이야기로 빚이 없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부터가 태평해져서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얼마나 힘들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빚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죠. 마음이 불안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고 계속 뭔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웃음> 여유가 없이 사는 것이 좋다? 일도 그렇습니다. 뭔가 할 일이 계속 밀려있어야지 일에 쫓겨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만들어내고 해야 할 일을 남겨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 없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없습니다 늘 뒤에 일이 남겨져 있고 해야 할 일이 쫓아와야지 바쁘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활발해지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유가 없이 산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돈에 쪼돌리고 시간에 쪼돌리며 사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잡념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로 그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네 번째로 절대 임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예전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끈질기고 생활력이 강하다고들 하는데 이 말은 제 주위에서 같이 일한 사람 중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대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상가를 살아가는 집도 절대 임대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리거나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그 상가나 집을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라도 갚아 나가게 되며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상가나 집이 자기 것이 되고 또 부동산이란 반드시 오르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동안은 그야말로 못 먹고 못 입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사나 사업에 진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사업이 번창해져서 결국은 꿩도 먹고 알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요즘 사람들은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전세금까지 올인을 한 사업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이제 그야말로 자기 돈이나 자본금 없이 사업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설기를 의뢰해서 같이 일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데, 대체로 건축사업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은 상가주택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당시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전세를 빼서 전세금까지 총동원하여 그 건물을 짓고 나중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하지만 아마 지금 웬만한 아파트에 살거나 특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금이라면 충분히 소규모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 사업을 하여 돈도 벌고 아예 이런 사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해놓을 텐데 이런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참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또 자기 돈 없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건축사업뿐만 해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디벨로퍼 소위 시행사업자들입니다. 또 이러한 분들도 그렇지만 조그맣게는 사업성 있는 물건을 찾아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공동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땅 주인과 지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나 친구 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니츠 형식으로 신축이나 낡고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 등을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종 금융을 활용하기 좋은 시대인데 신탁이나 또는 금융권에 따라서는 땅값에서부터 건축비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아무라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분야에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 긴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보여준 사람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자본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도 저는 직접 경험해봤고 또 대단한 분들의 이야기이지만 김우중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등의 사례는 더 설명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자기 돈 없이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름보다는 산 경험 이야기 두 번째로는 빚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잘 하지 못한다 또세 번째로 여유가 없이 사는 것이 좋다 또네 번째로는 절대 임대를 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로는 전세금까지 올인을 한 사업가 또 여섯 번째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까지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경험 등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는 수도 없이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 그동안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아무쪼록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로 부디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